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해 와 이번에 10억도 안떠 게임 왜이러냐 진짜로 그나마 10억은 조금이라도 넘게는 줄줄 줄 알았는데 딱 10억도 안되게 9억을 주네 아 진짜 한 40억 50억정도 떠주면 은 차라리 과거 그 달리기 향게도 나왔다 어아 카드깡은 지금 좀 이상하게 바어버려가지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나오니까 별로 긴장감이 없는데 그 때가 확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느낌은 아 진짜 발이 되나? 딱 찔러주. 어. 이게 게임도 게임도 이게 진짜 엔진도 이상하고 아 넥슨 진짜 점점 가면 갈수록 반감을 산다 진짜 주는 것도 제대로 잘 안주고 그럼 이렇게 해서 총 3일동안 그러면 보면은 거의 한 20억? 20억정도 뜰라나? 3일동안 카카 아 이걸 못 넣어 어 진짜 어 뭐야 아니 카카 진짜 너무하다 아 진짜 세상이 가한다넥슨 세상에서 어... 진짜 넥슨 세상에서 억가한다 이거 실화냐 아 세상이 날 억가해 아까 전에 로그아웃부터 시키더니 기파 와 진짜 너무하다 세상이 억가한다 그 다음에 또 어? 60분 걸려가지고 어? 그렇게 또아 버닝 참가했는데 그 버닝 안에서도 9억밖에 안줘? 9억한다 해도 나중에 수수료 때고 가면 한 7억? 그게 말이 되나? 진짜? 닉슨 아 그렇게 좀 푸는게 그렇게 가까운가 이게 게임이냐 와어까 진짜 심각하다 게임 와